앱 캠페인을 활용하여 마케팅 캠페인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크게 전환 추적 설정과 캠페인 생성을 진행해야 합니다. 먼저 전환 추적 설정은 앱 캠페인의 광고를 통해 앱 마켓으로 이동한 유저가 앱을 설치했는지 그리고 앱 내에 들어와서 어떤 행동을 취했는지 확인하기 위한 매우 기초적이고 중요한 작업입니다. 단순히 얼마나 많은 앱이 설치가 발생했는지 추적할 뿐만 아니라 광고를 통해서 앱을 설치한 유저가 앱을 얼마나 많이 사용하고 얼마나 많은 금액을 결제하는지 추적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광고의 성과를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광고 집행 전에 최대한 다양한 전환을 추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구글 애즈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전환들은 크게 구글 플레이, 파이어베이스, 그리고 타사 앱 분석 툴에서 불러올 수 있습니다. 이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연결된 계정 메뉴로 이동해서 각각의 툴과 구글애즈를 연결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구글 플레이에서 구매 전환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구글 플레이 콘솔과 구글애즈 계정을 연결해야 합니다. 만약, 파이어베이스 또는 타사 앱 분석 툴에서 추적 중인 다양한 이벤트들을 구글애드의 전환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툴을 구글애드와 연결하면 됩니다. 구글 에즈와 각각의 툴을 연결하였다면 전환 메뉴로 이동해서 전환 추적 설정을 완료하면 됩니다. 앱 전환을 선택하면 파이어베이스, 구글 플레이, 그리고 타사 앱 분석 툴의 옵션을 볼수 있고 이중 구글 에즈와 연결한 툴을 선택하여 전환 블록그 작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특히 파이어베이스 및 타사 앱 분석 툴을 활용하는 경우 유저들이 앱 안에서 일으키는 다양한 행동들을 이벤트로 추적한 뒤에 구글 애즈의 전환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전환 추적 설정이 모두 완료되었다면 구글 애즈의 첫 화면에서 캠페인 생성을 시작하면 됩니다. 광고하고자 하는 앱의 운영 체제에 맞게 안드로이드 또는 iOS 버전의 앱을 선택하고 나면 구체적인 캠페인 설정을 할수 있습니다. 앱 캠페인 생성은 매우 간단하고 한 페이지의 화면에서 모든 작업이 완료됩니다. 소재 추가, 위치 및 언어 선택, 캠페인 최적화 옵션 선택, 마지막으로 예상과 입찰가 설정으로 캠페인 생성은 모두 완료됩니다. 이때 소재의 경우 크게 텍스트, 이미지, 영상, HTML5 소재를 추가할 수 있고, 캠페인을 시작하는 데는 4개의 텍스트 소재를 입력하는 것이 필수 사항이며, 더 다양한 네트워크로 광고를 노출시키기 위해서는 텍스트 이외의 소재들도 추가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앱 캠페인을 통해서는 앱 설치 이외에도 유저들이 앱 내에서 일으키는 가입, 앱 사용, 구매 등의 중요한 행동들을 취하는 것을 전환으로 설정해서 최적화를 할수 있기 때문에 마케팅 목표에 맞는 최적화 옵션을 선택하여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